아, 오오오오오잘오오오 아. 짜 와이드 기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오오오오오오아오아오 너무, 너무 <웃음> 아. 오오오오오아아아오오오오 아, 오오아오아오 아, 오오오오오하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공연도 있는데 혹시 오실 수 있는지? 도돔의 콘서트 가려면요行きすよ 무조건 점 절대 세요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 판매님들의 어, 신고상과 함께 이제 드라마 OST를 프로듀싱을 맡게 됐는데 한국에서 만들고 같이 이렇게 화상으로 소통하면서 계속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일본에 와서 이렇게 녹음실에서 이거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의 처음이죠 이런 뭔가 큰 대선배님과 하게 된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나름의 긴장도 하고 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음> 우지 씨는 왜 노래를 안 부르시잖아요, 이번에. 아, 네, 맞아. 이번에는 프로듀스로서, 프로듀스로서. 그쪽에좀 집중을 네, 했습니다. 네. 네. 가창을 하는 것도 조, 좋은데 이제 그, 그러면 조금 집중도가 분산될 것같아가 오히려 곡의 분위기보다는 뭔가 보컬에 집중해야 되는 <목소리> 느낌이 있니까다니니다니니다니다 음음음 ジョンハンはいジョンハンです僕の洋服のブランドのデニム g パンあ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んな感じそんな感じ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あどうもエポックにぴったりですうんはい良かっ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笑> 아아 아. 잠시만요 형. 아아네한번 해보겠습니다. 넵. Balaba. I once again d e c e i v e my money. I won't ever fall into your dirty traps. I won't ever fall in. I won't ever fall in. I won't ever. I we Balaba. I w c s c a n to s e e my money. Eh? I won't ever fall into your dirty traps. Balaba. I w a to s money. Eh? I won't e v e fall into your dirty traps. I a e t s e my money. Eh? I won't ever fall into your dirty traps. Better my life, the winner will be. I better my life, the wind now will be me. I better my life, the w 그러니까 i n n will be me. I e t s I t h w s i n t t m i n e to i t m n g s s t I'm g o i m g o i s m s m s m s My eyes, my eyes, my eyes, my eyes, just l o t t l e b i long on the top. Hmm, b e t long on the... My eyes, just l o t t l e b i long on the top. I'm the winner of the worst o p t r o p h My eyes, just l o t t l e b i long on the top. I'm the winner, so I'm never trying. My eyes, oh, just l o t t l e b i long on the top. Good j b e 어여 어디에 아무데나 e a n n e 뭐라고 어여 s 어여 I'm Yes, I'm a b e m a Oh, a h i t s i m e yes. I'm a b e m a o y n o h y e s I'm a b m a Oh, yes. Okay, t o オッケー。お疲れ様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しんさん。ありがとう。ありが okay. 본대나 옷일도 뭐 간다. 고맙습니다. 고맙습습니다バイバ니다고맙습고맙습니습니다고맙습니습니다고맙습